뭔 소리야? 아, 이벤트입니다. 이벤트. 뭘로 하는 거 아닌가? 아, 저 소리 나는 대로 달리겠죠. 그냥 왼 다리를 잃었는데 이 정도면 아, 말만 하라고요. 제가 빨간 걸로 저거 아주 그냥, 어? 너 왼쪽 달릴 이런 수준 아닌가? 요쪽 앞에 그 경찰서도 있거든요. 응. 그 뭐냐, 판자집 앞에. 응. 오저차 괜찮아 보인다. 저거요, 쌍용차입니다. 예, 아, 아, 여기 있다. 여기다, 요집 앞에 경찰서까지 있어요. 어, 아. 저 아. 여기 메인 잡고 주변 아. 봅시다. 일단은 이거 정리를 좀 하고, 야, 나와. 나, 지금 요양해야 돼. 나와, 저위위위위위문 그 뭐야 창문 안속에 조심하세요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이 조심하고 자식가 어딨어요 그냥 쏘는거지 조심해요 기는것도 주변에 아, 있어요 아 지랄났군 听到听到听到. 아예. 뭐야? 경적 소리 뭐예요? 경적 소리 뭐예요? 아님. 내가 총을 쐈나? 야, 그거 우리 집이야. 총을 부수지 마. 뭐 이사 또. 저 사람으로 들어갔어요. 예. Yep. 이 건물 안에도 많은가 본데.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죠. 야, 이거 많이 날린데. 아 몰려온나, 오지, 몰려온다 몰려온다 몰려와요? 응. 저 지금 개판 나가지고 팔, 팔과 팔 다리를 모두 잃었는데 에? 팔과 다리를 모두 잃었어요 지금 물렸어요? 당연하죠 아까 시계 물렸어 아 죽는 겁니까? 아니요. 뭐 죽는 건 아닌데. <웃음> 좀 많이 위험한 상태죠? 다가 그 뭐냐 장비하고 음. 이런 거좀 던져놓고 아이고 또 물렸다 씨 아이고야 네, 내려놓고 새로 해갖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미쳤어요 여기 밖에서 계속 오는 거 잡고 있긴 한데 네, 주변에 일대를 그냥 싹 정리하고 여기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새로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게차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, 지금. 음. <웃음> 완전히 미쳐버렸어요, 이거. 일단은 여기다가 유리병 이쪽에다가 다 집어넣어 <웃음> 주변에 오는 건다 죽인 거 같긴 한데 아이 다 썩었다. 전 부위가 다 썩어버렸어. 안 돼. 미쳐버리겠다. <웃음> 아, 다리 잃었을 때까지 는면응 아직 할만해 이랬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피하지 못해. <웃음> 어이거없어 진짜. 일단은 그 네. 차는 그냥 그대로 두고 제가 그냥 여기서 주변 돌아다니면서 아요아요 리스타트 한다면서 이왕 할거 그냥 같이 해버려지 근데 그거 경찰관을 해도 어차피 레벨업하면 아, 똑같지 이래... 않아요? 예? 똑같지 않아요? 뭔 레벨이 똑같아요? 경찰관 해도 좀 뭐가 더 있나? 조준하고 이걸 높게 시작할 수 있는거죠. 그리고 경험치 보너스가 들어오죠. 그게 큰거죠. 레벨이 낮아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. 아씨안 맞는거 봐. 그냥 많이 갈기면 되겠지 뭐. 뭐야. 조준해서 걸으면 잘 걸어. 어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어, 이 사포. 사포. 아, 씨. 요양을 해야 되나, 그냥. 거 사포. 이거 사거사어거지길어가지상그은 어. <웃음> 옥상 같은사서갖거 쏘면 되거든요 어, 앞에. 앞에 앞에 죽였어요? 네 거의 다 죽인 것 같은데? 흑심한 고통 미치겠다 지금 오른손 오른팔뚝 왼손 <웃음> 왼발 오른발 돌아버릴 <웃음> 것 같다 난 진짜 열심히 넣으시네 <웃음> 다 넣어놔야지 이 집이 옥상에 있었던가요? 옥상 만들면 되죠 아 옷을 색 자꾸 찔끔찔끔씩 오는거야? 계속 어그로 걸리는거죠 폐가 많이 안 좋다, 이 친구. 오늘 내일 한다, 지금. 그, 그 백신 하나 줄까요? 예? 아니, 그니까 전부 다 그냥 찢어짐, 긁힘, 긁힘, 긁힘, 부러짐 이게 다인데. 예. 예. 물림은 없어요. 어, 찢어짐. 뭐, 그붙 찢어졌으면 뭐 그게 감염이지, 뭐. 인근에 있던 애가 애들이 다 왔구만 창문 다부서졌데 미어오 안된거같은데 그렇게 많이 물렸는데? 네다 긁힘 긁힘 긁힘이라 어, 백신 좀비다. 백좀 나왔어요. 자 어디 보자. 아 좀비 사이클의 능력은 뭐야? 고통을 완화해 줍니다. 아 그거 그거예요. 예방. 아 물리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야? 물리 그냥 먹어놓으면 한 번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물리면 의미 없고 한 번의 물림을 그냥 무효화해 주는 거예요 음. 물리고 나서는 효과 없고 그냥 미리 하나 먹.. 뭐, 뭐야? 왜요? 먹어놔야지 갑자기 죽어버린다고? 뭐 했는데 내가 <웃음> 어이가 없네 창문 타넘는데 죽었어요. 좀비됐어요아좀비안 됐어요. 어이가 없네. 창문 딱 타넘데 갑자기 벌레덩 둘러죽어버려아 다리가 부러운데 창문 탔으니까 당연히 죽지. 응? 아 그게 어디 있습니까? 아. 죽기 전에 나, 나 이거 개머리판 좀 달아주고 죽지. 개머리판요? <웃음> 아예 <아이> 그거 없어요? 아? <웃음> 드라이버 없죠. 오, 씨 금방 갑니다. 열라보겠어 뭐 어이가 없네. 이거 어디야? 반대편에 살아났어 한번또 죽어요 뭘또 죽어요 죽기는 차고 하면 되지 <웃음> 끔찍한 소리 하시네 그러면 나는 이 주변을 좀 정리하고 있어야겠다 아니 왜 차가 다이 모양이야 저 속도 석거리는 버고 좀 어떻게 좀 해주지. 어, 찾고 있어요? 네, 지금 찾고 있습니다. 그게 뭐 뚝딱뚝딱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 뚝딱딱 못 합니까? 아 실망이에요 예? 뚝딱딱 해야지 뚝딱딱 아, 시작과 동시에 지금 한번 벌써 긁혔어요 예, <웃음> 네, 시작하자마자 한번막 뭐 지금 물렸어요 야당했어요 벌써 뭐야? 쟤는 안맞아? <놀람> 아이씨 <놀람> <야>, 어디갔어? <놀람> 오이씨 아나물렸어 아아! 아까 그거 100점 그거 미리 먹었어야죠 아 잇. 잠깐만! 아 아! 죽겠다! 나 죽는다! 이렇게 또 간다고요? 나 아직 가지고 아 는데 이럴 순 없다. 야 아무튼. 아, 딱그 타이밍에 총알이 걸리네. 와. 와, 의사 좀비가 와서 물어 뜯네, 씨. 왕년에 저거 좀 해봤나봐요. 수술 좀 해봤나봐. 찾으러 가야겠다 아또 걸렸어 아, 왜 이렇게 잘 걸려 종아리 내구도가 조금 내려가서 그런가? 네,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. 총기, 소, 총기 손질은 애인같이 어, 해줘야 돼. 어디쯤 왔습니까? 저요? 가고 있습니다. 집 주변에 죽여도 죽여도 애들이 계속 와요. 네,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. 어휴. 애들 끝도 없이 와. 저도 가고 싶은데, 저도 지금 쫓기고 있어서. <웃음> 제가 차를 끄고 올러 갈까요, 그냥? 나고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. 근데 그게 아마 집을 비우면은 네. 금방 또 리젠 돼갖고 또 개판 날걸요 거기. 아... <웃음> 그렇때문에 제가 그냥 간다 그러는 거라서. 리젠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? 네. 생각보다 빠릅니다.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저 외곽 쪽에 그냥 집을 하나 짓는 게 나지 않나? 왜 계속 올거 아니야? 그러면은 그 안에 거 챙겨갖고 차 괜찮은 거하 갖고 간 다음에 가야죠. 저 군부대 반대편 쪽에는 좀 수, 수비.. 수비라서 사람 없지 않을까요? 어... 저기 도심지 한가운데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어, 모르겠어. 속이 안 좋대. 물렸네. 갑니다. 아, 저렇게 가나연 백신이 하나가 있긴 한데, 아, 그냥 다시 만, 다시 하는 게 나을까? 그 안에다가 물건 다 집어넣고 다시 만나면 되는 거라. 그럼 환생을 합시다. 나도 그냥 이차 에이. 뭐야? 난 차는 구했다. 아야 이거 뭐야? 이거 많야 이거 이거 무기가 많네. 안에 나거 오사? 오히려 군부대보다 그 그런 집 찾아서 터는 게더 이득이긴 한데 속이 안 좋은 게 없어졌어 갑자기. 뭐지? 들 위에 있으면 속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체들 아. 사이에 있으면 속이 아. 안 좋을 수도 있어. 그래서 그런가 보다. 그냥 이 참에 토끼를 버립시다. 아. 너무 많아. 아, 저 됐다. 물렸습니까? 아니, 아니, 아니, 막혀 있는 대로 왔어요.